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크레오와 관련된 한가지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현업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은 영문판을 많이 쓰고 어떤 프로그램은 한글판을 많이 씁니다 카티아나 NX 같은 경우에는 영문판을 많이 쓰시죠 그리고 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아예 한글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크레오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나와있는 서적들은 한글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글판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깔끔하고 부드럽게 상큼하게 한글로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글판을 쓰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잘 이해 안될 때는 영문판을 실행해 놓고 영문을 보고 그냥 번역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오를 설치하실 때 언어팩 있죠? 언어를 한글하고 영문을 둘다 설치한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보통은 둘다 같이 설치가 될 겁니다. 저는 6.0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위치 있죠? C의 프로그 파일저 PTC Creo 6.0의 파라메트리 빔 폴더에 가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 파일이 있거든요. parametric.ps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 경로입니다. 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요걸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요걸 하나 어, 열어보자 메모장으로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 한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판이 필요하겠죠. 요 창을 닫고요. 요걸 하나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서 붙여넣기 하시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붙여넣기 하는게 요겁니다 이름은 어떤 이름을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요 이름하고 당연히 달라겠죠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요 한줄만 기기발로 어, 억하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디폴트로 영문판을 설치해 놓고 한글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env 랭 a 지 여기다가 코리안 이렇게 쓰면 되고요. 디폴트로 한글판을 설치해놓고 영문판이 필요하다그러면잉글리 l i 쓰면 됩니다. 소문자로 쓰던 대문자로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글판이 필요하면 env non lang language non k o r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영문판이 필요하면 env non language non e n g 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문판을 한글판을 디폴트로 해놓고 영문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영어를 써주면 됩니다. 잉글시라고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요 줄과 요 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두 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레올 한번 실행을 해 보시죠. 더블 클릭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시작을 누르면, 한글판이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잠 보죠. 결과를. 이런 식으로는 한글판이 실행이 됩니다. 그죠 새로 만들게 볼까요? 부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밀어내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밀어내기란 용어보다는 차라리 이게 영어로 익수로 둡니다. 그러니까 돌출이 훨씬 낫지 않나 싶고요. 수입 명령을 실행하시면, 그서 그렇죠?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스케치로 경로를 하나 만들어보죠. 라인 가지고 그냥 대충 확인. 그 다음에 수입해보죠 경로 찍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참조해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상수수직방향, 투영의 수직, 궤적의 수직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글판보다는 차로 영문판을 실행해서 영어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자, 이번엔똑또 같이 실행을 하는데 요걸 해보죠. e 글리 l 로 하면 영문판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글, 영어 이렇게 오픈해 볼까요? 파트로 들어오죠? 똑같이 스케치, 면 잡고 들어와서 라인 하나 그려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윕 경로 찍고요. 레퍼런스를 한번 보죠.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하고 영어를 적절하게 물론 둘다 똑같이 실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글 한글판 영문판 실행해놓고 다시 실행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한글판 이렇게 실행해놓으면 한글, 영어 같이 보시고 오세는 또 음, 듀얼 모니터 많이 쓰시니까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문 이렇게 해놓으시고 각각의 의미를 서로 교차해서 확인하시면 공부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 바꾸는 거꼭 한번 해놓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수고하십시오!